특히 건축 같은 경우 랜링 많이 하시고 3D 그래픽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도 코딩도 그래픽스 코딩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뭐 AI 이런 것들 을 하실 때 안녕하세요. n 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사실 뭐 전문 리뷰어도 아닌데 한 5년 만에 컴퓨터를 한대 새로 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박싱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이제 오랫동안 노트북을 사용해 왔거든요 노트북을 이거 전에도 한 데스크탑 쓰다가 2008년도 9년도 때부터 노트북으로 넘어와가지고 거의 다 노트북으로 작업했어요 렌더링 같은 거는 작업해놓고 이제 렌더팜이나 이제 아는 형님들 사무실에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저는 거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뭐 코딩을 하지만 코딩도 마찬가지고 코딩도 그렇고 뭐 그래픽스, 그러니까 웹젤이나 이런 코딩으로 하는 그래픽스 말고 막 맥스라든지 마야, 라이노 렌더링 거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노트북으로 썼었죠. 그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그러니까 디자인, 그다음에 뭐 3D 그래픽 쪽, 그러니까 렌더링 쪽. Um, 코딩으로 해갖고 하는 거 말고 일반 디자인을 해가지고 3ds max나 라이노 마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래픽스 작업을 하거나 좀 이동하면서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는 레이저 블레이드 그2020 어드밴스 모델 그게 베이스 모델이 있고 어드밴스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어드밴스 모델이?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래픽스 카드는 2080, 슈퍼 G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고, 하드디스크는 1 테라바이트.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어쨌든,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 박스를 뜯는 데는 열쇠가 최고죠. 프로텍션이 잘 되어있네요. 오, 굉장히 단단하다. 잠시만요. 어, 이게 후반이 안 남아. 아, 이거는 파온거 같고. 오케이. 오, 어, 어, 프로텍션이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자, 얘도 내려놓고. 얘도 내려놓고.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것 같네요. 제가. 그 거의 윈도우즈 컴퓨터 쓰고 그다음 맥북 회사에서도 쓰고 서피스북도 회사 걸로 이제 쓰는데 그위에선 되게 무겁네요. 뭐 안에 뭐, 뭐가 들어가 있겠죠? 어디가 위야? 어, 무거워. 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래서, 어, 되게 마감이 잘 됐네요. 이렇게 들면은 들기도 있고. 아, 묵직하네요. 예, 자, 내려놓고. 네, 이거는 뭐죠?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뭐 이런거 사실 거의 잘 안쓰죠? 이런 거, 뭐 이런거 사실 그냥 거의 다 버리게 되죠? 근데 뭐 등록번호나 이런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융 들어있고 스티커도 있고 전 스티커를 좋아해서 컴퓨터 그 전에 쓰던 컴퓨터 그 상판에도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 이것도 붙여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따로 빼놓고 아, 배터리인데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어드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USB-C 타입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리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이랑 같이 들고 다니니까 USB-C 포트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충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충전하면서 굉장히 cpu 랑 gpu 를 많이 쓰게 되면 거의 뭐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리뷰가 나왔는데 일단 사용해 봐야지 알겠죠? 포장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제가 컴퓨터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어, 이건 뭐야? 고무... 고무 재질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뭐 어, 그게 무거워 보이진 않네요. 뭐 이런 무게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이 잭이 좀 개인적으로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제 작업할 때 길게 길게 뽑아올 거요 자, 보뭐 프로텍션 있고. 저거랑 같이 연결해보면은 어느 정 길게 나오길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내려놓고. 뭐, 없, 없나요? 뭐, 깜짝 선물 같은 것도 없어. 하이.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하드 케이스를 이렇게. 포장도 잘 되어 있네요. 네. 뭐 사실 언박싱이니까 뭐 딱히 볼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뭐 벤치마킹 돌리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사기 전에 컴퓨터를 고를 때한그 후보자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고민 고민 하다가 예, 네. 이렇게 리뷰도 많이 보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자,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 아, 어, 무게가 좀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예, 네, 어쨌든 뭐질문이 맞게 묶기 시작을 하네요 예,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꽂는 잭이 있고 이 지금 어드밴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 무슨 잭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거는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USB-C 타입도 있고 뭐 여러가지 포트들 이거는 저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아, 이거는 저건가 hdmi인가 sd 카드 슬롯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스펙을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구매하면서 가장 조금 이렇게 계속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에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1테라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 이상을 못 올려요 제가 지금 쓰는 하드가 그 로컬로 쓰는 것만 이제 거의 16 테라바이트 이상 있거든요 백업 받고 제가 작업했던 것도 특히 그래픽스 쪽 하면 PSD 파일이나 3D 모델링 파일이, 맵핑 파일이 되게 많이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드는 생각이 이 SD 카드가 요즘은 1 테라 뭐 이렇게 나와요. 2 테라 짜리 도 SD 카드가 있고 있나? 찾아봤, 아마존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어쨌든 이게 이것도 속도가 있는데 그뭐 울트라 하이 스피드 해가지고 뭐, 이게 1, 2, 3리인데 이게 3 타입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 테라바이트는 OS를 깔고 그냥 제가 뭐 하는 코딩이나 그래픽스 쪽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용량이 모자라면 이제 SD카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뭐 매핑, 모델링 계속 그때그때 꽂아가지고 쓰려고 또 SD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이크로가 있고 일반 S D 카드가 있는데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테라 베이스로 S S D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자르는 용량들은 뭐 클라우드에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요 여기 보이시는 S D 카드로 제가 쓰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산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용량이 너무 좁아서 쓰다가 답답해서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지금 그 개인용 컴퓨터 회사 컴퓨터 말고 개인용 컴퓨터 윈도우즈 컴퓨터 쓰고 있는데 이제 오래 쓰니까 고무 패킹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놔둬 놓고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 칠때 컴퓨터 계속 움직이거든요 좀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니까 쿨링이 또잘 안되겠죠 악순환을 계속 겪으면서 쓰고 있었는데 좀 아, 한 5년 쓰니까 더 이상 못쓸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요 근래 현타에 좀 빠져가지고 있다가 컴퓨터를 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돈을 쓰고 쇼핑을 해야 돼. 또 남자들은 또 가전제품, 또 자기 업무에 쓰는 그런 쇼핑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웃음> 기분이 좋아졌더라고요 어쨌든 컴퓨터 온다고 청소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고무백킹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쿨링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CPU, GPU 워낙 빡신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 리뷰어들 보니까 한 손으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많이 확인하더라고요 오예한 손으로 열립니다 여기 뭐 키보드 프로텍션이 있네요 예. 그래서 거의 뭐이 정도면 끝난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게 여기 써있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 카메라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RTX 2020 슈퍼 맥스 Q 디자인. 뭐 그러니까 좋은 거죠. <웃음> RTX.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렌더링 같은 뭐. 3D 맥스나 V-Ray 같은 것들. 뭐 옥테인 렌더러 이런 거쓸때좀 좋겠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음, 모르겠어요.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8GB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게임을 좀 게임을 즐겨 하지 않아요 게임은 그냥 오직 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 밖에 없는데 원 아저씨죠 그거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것도 할때 이미지 같은 거 올려서 트트인 시킬 때 패치 사이즈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조절해 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일단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걸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 시, cpu. 그러니까 I9이 들어가기 들어가, I9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뭐 최상위 모델이니까 I7. 어쨌든 8코어 들어가고 16스레드가 나오겠죠. 이게 디폴트가 2.3기가인가 2. 2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스트가 되면 5.1기가까지 올라가고 근데 코딩만 하시는 분들은 엄밀하게 보면 은코어 수, 개수가 적어도 클럭이 높은 게 좋아요. 네.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클럭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클럭이 예를 들면, 뭐, 4코아인데, 기본, 기본이 뭐, 3기가 이상이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둘다 작업을 하니까, 렌더링도 걸고, 또 요번에 3ds max나, 뭐, r a y 애니메이션 워크샵을 만들 때, 일단 컴퓨터가 좀 좋아야 돼서, 일단 8코아, 지금 16스레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렌더링 같은 거할 경우에는 무조건 코아 수 많은 게 깡패예요. 예. 그래서 코디는 클럭 수가 빠를수록 깡패고, 그 다음에 렌더링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멀티코어를 가지고 렌더링 같은 것들 하는 경우에 뭐 V-Ray 같은 거라든지 아, 이런 것쓸 때는 아, 코어 수가 많은 게 스레드, 스레드라고 16써 있죠? 이게 많은 게 깡패다. 그리고 이 그래픽스 카드는 뭐 게임이라든지 리얼타임 돌릴 때 아니면 뭐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거할때 예, 그래픽카드가 좋아야겠죠. 그 파라럴 프로세싱 할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다른 모델은 또 뭐가 있었 뭐, 뭐가 있었냐면은 뭐300 h z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는 레이시죠 일반적으로 60 정도라고 보는데 뭐300 정도 되면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더 부드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사이즈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 고민할 때 그래서 그 FHD니까 2080이겠죠 그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야 작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쓰는 것들도 한3000 픽셀 윈도우즈... 그러니까 5년 전에, 5년 전에 샀던 것도 제가 일부러 큰거 썼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뛰어 작업할 때 아무래도 해상도가 크면 더 편해요 예, 네. 물론 OS단에서 아이콘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조절을 해주지만 렌더링 같은 거 건다든지 아니면 비디오 작업 갈 때도 이거를 악추얼 사이즈로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전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할때 되게 애매해요 예. 왜냐면 지금 나는 4K짜리 비디오를 찍는데 4K짜리 비디오를 찍는데 화면이 2K 밖에 안 나와 그럼 어쨌든 줄여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화질이나 이런 거 테스트를 못 한다고요 예. 그래서 아, 어, 일부러 조금 그 4K, 저는 항상 이 사이즈 때문에 사실 이건 산 거거든요, 4K.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4K 작업을 하려면은 그 5K의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애플에서 릴리스 했을 때도 5K짜리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4K를 하기 위해서는 5K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터치는 사실 뭐 얼마 쓸까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60Hz 리프레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이 60Hz인데 이 베이스 모델에 들어간 것들, 그 r 레이시 들어간 그 IPS 패널이 들어간 거는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2K에서 더 빨리 리프레시를 하면서 보는 게더 낫겠죠. 예. 네. 그리고 사실 똑같은 g p u 를 썼다 하더라도 2K로 30프레임 뽑냐, 4K로 30프레임 뽑냐는 다른 얘기예요 4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스 작업을 많이 하니까 코딩 그래픽스 말고요. 그뭐 아무래도 디자이너니까 거기에 맞는 화면에 뭔가 그리고 색 같은 거 조합하고 할때이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따로 엑스트라 모니터를 하나 갖다 놓고 색감 비교해가면서 뭐 여기선 작업하고 여기선 보여지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2K 디스플레이 쓴다고 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는 이동이 잦으니까 네. 그런 좀 장점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제가 15인치 모니터 제가 15인치 모니터를 잘안 썼었어요 옛날에 14인치 정도를 썼었는데 요즘은 15인치가 굉장히 베젤도 줄고 그러니까 15인치지만 컴퓨터가 작아졌어 그리고 키보드도 이렇게 이게 몇 키죠? 뭐80몇 키인가? 아,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키보드를 좋아해요 이런 키보드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 저 옆에서 쓰는 컴퓨터도 이 배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쓰는 맥북도 이 비율이고요 저는 사실 이, 이거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컴퓨터 살때이 키보드 배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깔끔해요 숫자키 게임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키보드가 나와있는 이런 디자인을 제가 골랐고 사실 1 5인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몇몇 없어요. 이런 키보드 배열이 항상 옆에 뭐 붙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키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키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사실 제일 기대되는 게 트랙패드인데 저는 맥북을 썼었잖아요. 맥북을 썼는데 아 이게 맥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클릭이 잘안 돼. 근데 이거는 리뷰 사람들이 많이 안 해놨더라고요. 사기 전에 되게 궁금했는데 생긴 건 맥북 트랙패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우스패드 뭐라 불러야 돼? 트랙패드? 마우스패드? 어쨌든 이이 부분이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밑에 부분은 좋아요 예, 네, 밑에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에 윈도우즈 컴퓨터들은 위에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여기를 클릭 클릭 하잖아요 근데 맥북 같은 경우는 클릭 클릭이 다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아쉽네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클릭해주고 이게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겠죠 뭐. 뭐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것도 트랙패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그래서 컴퓨터 한번 켜볼까요? 지금 처음 켜는 건데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켜져야 되는데 파워가 충전이 안 돼서 들어오나? 파워를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차례로 제 맥북, 회사에서 쓰는 맥북이 있고 15인치죠.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산 컴퓨터, 자 파워를 공급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써왔던 그 윈도우 14인치인데 어, 대충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죠? 14인치랑 지금 15인치랑 오히려 화면은 베젤이 더 작아, 베젤이 더 작아져서 베젤이 더 작아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쓸데없는 베젤들,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서피스북처럼 그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말고 또 다른 뭔가 쏘는 게 있는 갑자기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와,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도 된다 합니다. 이거는 뭐 키보드도 레이아웃이 비슷하죠. 네. 이것도 레이아웃이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고 그래서 쓰는 데는 거의 이질감이 없고 트랙패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게 편해요.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클릭을 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지금 안 눌러져요 바꿀 때가 됐다니야, 기죠 네. 그리고 얘는 굉장히 매트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매트하거든요 블러리하게 매트한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화면을 이거를 이제 내리게 되면 네. 거의 리플렉션이 엄청 심하죠? 네. 굉장히 매트하게 나오고 모르겠어요 어떤 스크린이 좋은지는 일단 더 사용해 봐야 될것 같고 좀 약간 에이, 눈부시긴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음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피할 수 없어요. 어느 컴퓨터든가 왜냐면 그때 그 시대에 가장 하이스펙의 15인치 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무리 나노가 적어지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속도를 어느 정도 1정 이상 올려버리면 우리는 워낙 하드코어하게 쓰게 되니까 당연히 펜 소리는 들리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썼던 컴퓨터들은 다 펜이 거의 미친듯이 돌아가지고 심지어 맥북도 미친듯이 돌아가지고 그거는 소음 부분은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 다시 정리하게 되면 건축 뭐 특히 건축 같은 경우 렌더링 많이 하시고 3D 그래픽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코딩하시는 분들도 코딩도 그래픽스 코딩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뭐 AI 이런 것들 하실 때 GPU가 중요하고 CPU도 중요하고 램도 중요하고 하드 디스크 속도도 중요하고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라든지 색감 표현 능력도 중요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박싱 영상을 이제 공유해 드리고 어,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뭐 사용 후기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박싱이니까 제가 뭐, 뭐 전문 테크 리뷰어들처럼 비교하고 벤치마크 분석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5년 만에 컴퓨터를 이렇게 사서 기쁜 마음으로 아, 이거를 그냥 사실 오전에 왔었는데 아, 이걸 빨리 뜯어서 빨리 세팅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 기쁜 마음을 같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나누면 어떨까 해서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언박싱 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